안녕하세요. 실시간 경마 대전마입니다 오늘 날짜가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찍는 건데요. 지금 그 경마 올해 12월까지도 힘들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는 안될 거고요. 7월 말이 되면 7월까지뿐이 쓸 돈이 없다. 마세에 자체적으로 여비비가. 제가 그 옛날에 그 올려드린 내용을 보면 어떤 친구들이 예비비가 뭐 10년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제가 그거는 만약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마사에 비축되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쓸 돈이 아니고 마사에서 쓸 돈이 아니다 그리고 다쓸 돈이 다른 데다 정해져 있는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제 말이 맞지요 지금 그 마주 게임 한달 하니까 하루에 뭐 30억씩 소유가 된다고 하는데 마주들이 그몇명그 한 게임에 10만원씩 베팅하는거 가지고 무슨 상금을 줍니까? 마사에 여비비 가지고 지금 상금을 줬던 거고 처음에 농림부에서 뭐매매 풀어가지고 마주 조교사 기수 얼마씩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걸 했다가 그건 한달 만에 끝났고 지금 4개월 5개월이 지났는데 마주 들인 적에 관리비를 안 내니까 궁여지책으로 여비. 예비비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썼는데 한달 쓰면 이것도 꽝이라 이거예요 하루에 30억씩이면 하루에 어, 요즘은 또 4일 경마를 하는데 3 40이면은 120억씩 나가는데 그러면 한 달이면 그 500억이 나가는 거예요 500억이 여러분들 돈이 나가는 거야 지금 500억이 그냥 다 그냥 마주들 상금 주고 그 돈으로 다시 조교사 기수 그쪽으로 돈 들어가고 이거 다 나눠 먹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7월 말이면 이것도 끝난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남이돈 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야구 입장이 한 주가 넘어가는 바람에 그때 그 최숙현 선수 사건 때문에 제가 못한다고 했죠. 한 주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7월 10일 날 7월 10일 일본에서 그 도쿄에서만 확진자가 243명이 나왔습니다. 도쿄에서만. 전체 400명이 나왔어 하루에 400명이 나왔고 이거는 도쿄에서만 나온거예요 도쿄에서만 나온건데 7월 9일날 2 2사명 7월 10일날 243명 7월 11일날 206명 도쿄에서만 200명이 넘고 일본 전체에서 400명이 하루에 발생하는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는데, 야구 입장을 7월 1 0일날 강행을 합니다. 야구 입장은, 지금 그 야구 입장하려고 이렇게 쫙 들어가는데, 입에 마스크들은 다 했어요. 애구 들어갈 때 소독제 발로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좀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15%만 입장을 하는 거래요. 5천 명이면 15%고, 뭐 8월부터는 더 많은 인원이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들어간 입장 인원인데 일단 그 15% 15%가 5천명가 봐요. 그 이게 8월 가면은 50%까지 입장을 하겠다. 확진자가 하루에 400명씩 나는데 입장을 하는 거야. 이것도 경제가 안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제 머물 수가 없다. 지금 그 학교 고등학교 우리나라도 그 학생도 그 학교 등교하는 게 지금은 얘기가 안 나오잖아.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교육비서부터 안 받고 뭐 이제 돈들이 없어서 이거 운영이 안 돼. 이제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 돈 없어서 이제 굶어 죽기 때문에 경제를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에 이게 진짜 지나가는 얘기로 이러면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도 이거 다올 수도 페지돼요. 사실은 이런 것도 다 막아놓는다고 하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그래도 일단 여기 일본은 사백 명 400명, 하루에 사백 명이 나오는데도 관중 입장을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오십 명 이하로 떨어지면 무관중이 유관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몇 프로 몇 프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건 이십 명 정도뿐이 안 돼요 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확진자가 많은데 외국에서 들어 외국의 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에서. 치료받는 게 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격이 싸서 그런지 실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60명이 넘었다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40명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무슨 코로나 파티를 한데 누가 빨리 걸리는 걸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짓, 짓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뉴스를 잠깐 더 볼게요. 그 일반 일본 여기 그프로야고뭐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 있죠. 거리 두기로 지정자석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막상 응원을 하다 보면 자기네끼리 딱 뭉치고 막 소리지르고 막 한다고 그러더라고 응원 금지인데 막상 또 들어가면 또 그게 안 되나 보더라고요. 이게 현재 하여간 그렇대요. 8월부터는 50% 입장을 하게 하겠다. 이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야. 이게 다 막언을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지금 그 장마 폭우가 엄청 쏟아져 가지고 이게 그 사망이 지금 72명이 나왔고요. 이게 7월 11일 발표입니다. 11일. 그러니까 3일 전에 거야. 이게 이재민만 130만 명이 나왔답니다. 이 이재민만. 이게 지금 다 물이 잠긴 거예요, 지금. 나라 전체가 130만 명이 이재민이 나왔는데, 이래도 야구 입장을 한다니까요. 이건 비상사태가 아니고 이건 긴급사태, 긴급사태. 이재민이 130만 명이 나왔다고 하면 긴급사태인데도 야구 입장을 한다. 경제를 다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제, 어제 어제는, 어젠가 그제는 7월 12일인가요? 프랑스 축구가 관중 입장을 시켰습니다. 마스크 한 사람도 없어 여기는. 그냥 무대포에요 무대포. 이게 7월 11일인가 12일 날 요번주에 그 프랑스 축구 한 거를 여기 올리는 건데요. 마스크 요 사람 한명있네요 사람 턱에다가 걸친 사람 한 명하고 나머지 다안 했어요. 이건 또 밀집 지역에 밀집. 다 뭉쳐져 있어요 그죠? 뭐 거리두기도 없어 여기 이 나라는. 시범 경기로 일단 했는데 이음바페가꼬리는 뭐이 장면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관중들이 이렇게 다 입장을 시켰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일단 어떻게 가든 간에 계속 뭐든 뭐든지 다 수도빈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 유튜브 방송하는 시간이 7월 14일 2시 22분인데요 오늘 그두 시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유디일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들어가봤더니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 발표를 하는데 뭐 보고 형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며칠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텔레비 그 나왔는데 뉴스에 나왔는데 제가 이걸 잠깐 보고 첫 번째 그 유디일에 대해서 첫 번째 해일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그린 유, 뉴딜 그린 뉴딜은 뭐냐면 환경을 개선하면서 사업을 확장시키겠다 수소차를 개발을 하겠다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을 뭐 토론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다지 뭐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그 대면사업 대면사업이 아니고 비대면사업입니다 비대면사업 얼굴을 안 보고 사업할 수 있는 거 이런 거그 유튜브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뭐 택배라든가 이런 거다 얼굴을 안 보고 하는 거죠 디지털로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업으로 치겠다는 거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은 환경을 개선하면서 뭐 새로운 차를 개발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디지털 뉴딜은 비대면 사업으로 네이버 뭐 회장을, 회장인지 을회장 사장인지 이 사람이랑 화상으로 토론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지금 여기까지는 안하고 그냥 어떤 어떤 내용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어저께인가에 보면서 얼른 캐치를 했던 게 비대면 사업. 비대면 사업을 새로 확대를 시키겠다. 비대면 사업. 오늘 그 발표할 내용이 요두 가지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뭐, 사회적으로 무슨 뭐 박원순 시장 뭐그 사건도 있고 그래 좀 어지럽고 하니까 요 시점에 맞춰가지고 발표를 하는 그런 모양새는 있지만 뭐 그거야 뭐 천군백군이 알아서 할 얘기고 제일 중요한게 우리는 그 비대면 사업 얼굴을 안보고 할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겠다. 여기에 경마가 들어가는거예요 온라인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유튜브에 만약에 요 내용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요거 비대면 사업에 대해서 그 유튜브로 이 앞, 앞으로 돌리기를 해셔가지고요 내용에 이런 게 언뜻 들어가 있나를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나는 그 온라인 베팅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비대면 사업이잖아 온라인 베팅 경만도 비대면 사업이잖아요 온라인 베팅을 하면 그 요거가 제일 지금 중요해요. 모든 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그, 지금, 사회적으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사회가 지금 이렇게, 아, 이재민이 130만 명 나왔대요. 이재민이 130만 명이 나왔는데, 야구 입장을 한단 말이에요. 야구가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고, 입장을 한다고요. 입장을. 그런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묻어서 같이 야구 입장을 하면 돼요. 야구 입장을 하면, 뭐가 지금 이게 좀 돌아갈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 지난주에 그 최숙현 선수 사건 때문에 문화체육부에서 이거 야구 입장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이 최숙현 선수, 선수 그거나 빨리 마무리하는 게더 먼저다. 발등에 불 떨어진 게 그거다 해가지고 딜레가 됐는데 일본 야구가 입장이 되면 한국 야구도 입장이 된다.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오늘 그 뉴딜 발표를 할때두 번째 그이 비대면 사업이 활성화만 되면 이게 온라인 배팅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시, 그 추리를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경마장에서 지금 그 마사회장이 뭐 이거 우리는 할 거다. 그희망사항이희망사항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농림부에서 해라. 알았어, 할게.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 무슨 국회 이게 너무 딜레이가 되고 이러다 보면 이런 대통령의 특별 이런 담화 속에 쓱 들어가는 거예요. 쓱쓱 쓱 들어가가지고 묻어서 그냥 갈 수가 있다. 특별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포, 대통령 특별 특별법 같은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발표를 묻어가면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제가 이 경마를 여는 게 서민들 돈 빨아먹으려고 이렇게 연다 이게 아니고 돈이 남아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니까 뭐 지금 뭐 부동산 정책도 뭐 세금을 이제 돈이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바닥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 좀 돈이 들어올 거를 찾아가지고 유지를 해가지고 나가야지 무대프로 갔다가 퍼주기만 할 수는 없는 거다. 모든 게 사회생활은 돌아가야지 된다. 그러기 때문에 온라인을 요번 기회에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내용이 찍어 봤습니다 실시간 경마, 대지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